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그동안 그 레미안 포레스티지를 어,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나간 후에 어, 제가 소장님 무수택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1주택에 들어가서 처분세약을 하고 청약을 해야 됩니까? 하고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 그걸 정확하게 이제 한번 짚어보려면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주택 소유 자격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챙겨 놓으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죠. 다음에 다른 구역에 또 청약을 하더라도. 어, 이런 주택 소유 여부는 큰 틀로는 공부상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게 기준입니다. 가장 큰 기준은. 그럼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인데 사실상 뭐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거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은 주택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사무실로 쓰고 있어도요. 어, 그리고 두 채, 세채 집을 뭐한 5년 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어,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그거는 거주자 주택을 팔 때는 뭐 주택수에 안 들어가서 비과세로 처분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저 청약을 할 때는 임대사업 등록되어 있는 주택 전부 주택으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있죠. 그거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오피스텔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무주택으로 청약을 해야 됩니까? 뭐 처분세약을 하고 청약을 해야 됩니까? 하고 오늘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뭐 구역의 소장님이. 어, 그 답을 아까 드렸고요. 주택으로 안 봅니다. 오피스텔은.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원룸입니다. 원룸. 원룸은 주택에 포함이 되네요. 어, 그리고 어,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인데 건축물대장의 주택입니다 주택 근데 그게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1층에 어, 그런 경우에 실제로는 어린이집이니까 어, 이거는 또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뭐중과주택수에서 빼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어린이집은 어, 그렇지만 청약을 할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어, 건축물대장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부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그제 어, 그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주신 분 중에 어, 소장님 분양권 하나를 줍줍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분양권 줍줍을 하셨대요. 어, 근데 그건 주택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 1주택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분이 해당되는 질문이네요. 답변이네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공급규칙 시행일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이런 승인 신청 어, 요게 된 그런 경우는 주택으로 본답니다. 분양권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입주권은 관리처분 어, 계획인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사업시행 계획 승인이겠죠. 어, 요런 거 기준으로. 그걸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받은 거라 하면 1주택을 가지신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걸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근데 요 이전에 뭐 모집 공고가 나갔거나 관리처분이 났거나 이런 거는 어또 주택으로 안 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주택을. 그럴 때는 만약에 뭐 전체 면적이 어 예를 들어 36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럼 반 나누면 내 지분이 50%면 예를 들어 18제곱미터만 돼서 그냥 20제곱미터 이하의 집 없는 거에 속하는 걸로 보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면적 기준. 주택 가격도 또 저가 소형 저가주택이 공시가격이 8천 이하거든요. 부산은. 이럴 때 만약에 1억 5천짜리였다. 집한 채가. 집은 반반 가지고 있을 경우에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이 8천 이하면 집 없는 걸로 보느냐. 그거 아니고 전체 면적, 전체 주택 가격을 가지고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계산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3조 규정을 또 잠시 한번 보면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 분양권이나 주택이나 이런 거다 갖고 있으면 뭐 공유 지분 갖고 있어도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대요. 어, 공유 지분 아니라 그냥 통으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어, 집 가진 걸로 보는데요. 근데 다음 갖고 어느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 주택을 안 가진 것으로 본대요. 그러면 다음 경우가 언제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봐야죠. 한 볼까요? 상속으로 상속 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공유지분을 취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나중에 부적격자로 집에 들어가는데 뭐무주택을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부적격이 나겠죠. 그럴 때는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버리면 어, 요건 기사회생 됩니다. 도로 살아나네요. 무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그요 1항은 잠깐 다시 또 여기에 공유 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받은 거 있죠. 그거는 뭐 3개월 안에 그뭐 지분을 뭐 정리했다. 그래도 답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건 부적격입니다. 계속. 그리고 만약에 지분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던 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 세대원한테 어, 처분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겠답니다. 공유 지분을. 그리고 상속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일부 지분만, 일부를 정렬을 해서 어,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 상속으로 취득했던 공유 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여로 일부를 넘겨가지고 아 내꺼 지분이에요. 이거 3개월 안에 팔겠습니다. 이러면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해놨습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아까 여기 보면 1번은 상속주택 공유지분은 3개월 안에 처리하면 됐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어, 부산은 도시 지역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면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어,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이래 돼 있죠 어느 하나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라면 가나, 나나, 다나 뭐 이런 것 중에 어느 한개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 경과 주택, 단독주택입 단독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입니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에 그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초 등록기준지 거기에 있던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상속으로 이제 넘겨받은 집을 얘기합니다. 어, 또 적용되는 게뭐 어떤 특별한 게 있나 잠깐 보면요. 어,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상태에서 내가 살거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어, 이주한 상태여야 인정이 된대요. 어, 여기 아까 다른 그, 그 지역으로 그 이전하거나 이런 상속 등에서 이전 받은 주택 경우에요. 적용 요 네,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 기준지는 어디를 의미한다고 해 본적지를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본적지. 어, 상속에는 외또 인정이 안 된답니다. 어, 다른데 집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 청약 신청자 본적지하고 비교를 해서 어, 상속 받은 그 집만 이제 대나안 되나, 되나 따져서 인정해준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다못 파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부적격 통보 받고 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팔면 해준답니다 매입한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취었을 경우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고 그럴 경우에 이것도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을 해갖고 갖고 있는 경우. 근로자 숙소를 어떻게 해요? 건설을 해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 이런 경우에 그거는 주택으로 안 봐준대요. 건설을 한 경우만 들어갑니다. 내가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라 합니다. 자, 다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리가 크게 뭐 적용될 일은 없고요. 그 다음 5호에 보시면 어 여기 20제곱미터 이하 이하라 면 20제곱미터도 포함이다. 그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뒤에는 다만이 중요하겠죠.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말은 20제곱미터 이하는 딱 하나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딱 하나만. 그래야 그건 무주택으로 보고 그냥 청약을 할수 있도록 무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 20제곱미터 이하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대요. 20,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지분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둘다 그냥 주택 없는 걸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육 호는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입니다. 장인, 장모, 뭐 시부모, 시어른 다 포함이란 얘기예요. 어, 직계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없는 걸로 봐주는데요. 어, 여기는 좀 주의해 봐야 될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공,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한 8년 살다가 이제 어, 이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 받아가세요 하는 이런 거죠. 그걸 내가 받는 그런 무주택자어 그럴 경우에, 어 그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60세 이상 되신 분이 집을 갖고 계실 경우에 집으로 본답니다. 이럴 때는 그럼 청약 신청자, 집계 손속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신청하는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인데 집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 60세 넘으신 그 부모님이 어 이렇게 직접 청약을 할 경우, 그럴 때도 이거 집안 빼줍니다. 1주택자인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7번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가 있는데 주택이 너무 낡거나 사람이 안 살아서 폐가,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 요거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를 하면은 주택에서 빼준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그냥 흐름한 사무실로 서고 있다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그냥 근린으로 용도 변경을 3개월 안에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집안 살고 시골에 아주 뭐 어, 면적은 큰데 뭐 폐가 비슷하게 돼 있다. 어, 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냥 밀면 됩니다. 그런 거는 3 개월 안에. 어,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어, 멸실 아까 멸실을 시켜서 주택 수를 없앴을 경우에는 어, 증빙이 필요하대요. 사람이 안 살고 폐가여서 멸실됐다는 증빙이 필요하고요. 어, 그다음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사무실로 아까 뭐 공부를 정리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또 증빙이 필요하대요. 어, 주택용으로 그동안 되어 있었는데 어, 사무실인데 주택용으로 썼다. 뭐, 위반건축물에 대한 그 강제이행금 있죠. 그런거 납부한 증빙을 뭐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은 어,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어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만 인정이 되네요 무가 건물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만 주택 수에서 그러니까 뺀다는 얘기죠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 그리고 2층 이하인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준대요 무가 건물 전부 다 빼냐 그거 아니네요 그 다음에 소형저가 주택 등을 어,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한 세대, 한 세대가 그러니까 어 1세대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가주택 이런 거를. 어 그럴 경우에 이제 어 집을 신청할 때요 적힌 거 한번 볼까요?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에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에요. 그리고 60이하죠. 면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62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요 예, 부산같이 이런 곳은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 이하인 주택을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 기준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보니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예를 들어 어, 레미안 포레스트지 같으면 올해 1월 1일 공시된 그 가격이겠죠. 그게 어, 그 가격에 따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팔린 게 있다든지 똑같은 뭐 호수, 동호수가 팔린 게 있다 하면 어,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그 주택가격 중에서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대요. 아유 말도 억수로 어렵게 해놨네요. 어. 집이 팔렸다. 그러면 집이 팔리기 전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가격을 주택 공시 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본대요. 모집 공고일이 만약에 뭐올 작년 12월 31일에 났다. 어 그러면 12월 31일 가장 가까운 공시 가격은 언제입니까? 2021년 1월이겠네요. 그죠?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개세개 개 있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두개세개 개 이상 뭐 집을 갖고 있다 하면 근데그 집이 딱 하나만 있는데 부부 공동이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주겠대요.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이 이상 보유시에는 두 사람 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미분양으로, 아까 제 27조 5항 및 28조 10항 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걸 샀어요.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가서 쭈쭈비를 해가 샀습니다. 어, 그럴 경우, 다른 사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그럼 바로 1주택 들어가겠죠. 그거 말고, 어, 내가 직접 이제 그, 어, 이렇게 그 분양권을 가져왔는데 남한테 산게 아니고 직접 공급 계약서를 내가 최초 소유자로 선에서 샀는데 그럴 경우에 주택형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으나 경쟁이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많이 안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순착순으로 공급을 받게 됐어요. 예단까지 다 넘어가도 안 해가지고 어 결국 순착순으로 가서 쭉쭉비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미계약된 걸살 때는 주택으로 본대요. 주택으로. 내가 줄 서서 살때해갖고 무조건 다 주택에 빠지는 게 아니고 어, 본답니다. 근데 경쟁도 없고 그러니까 1대0 미만으로 내려가고 한 어, 미달인 경우좀 미달 0.8대1 해갖고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거 그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 본답니다. 근데 경쟁이 있었는데 미계약이 됐다. 그건 주택으로 본답니다. 아마 도생은 당연히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기 쉽죠? 요게 딱 경합되는 사례. 53조 각호. 53조 각호가 아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53조. 어, 뭐, 여기 1항은 상속 그 지분 처분 받은 거, 3개월 안에 처분한 거.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아닌 면 행정 구역에 뭐 20년 된 주택이거나 85 이하 단독 주택이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사가 갖고 본적지에서 다른데로 모집 공고를 현재 이사 간 곳이나 뭐 이런 거. 어, 그거 다, 어,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보는 겁니다. 어, 그런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저가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소형저가주택 특례는 적용이 안 된답니다. 다른 이런 게 없어야 적용이 되는데 여기 있어서 적용이 안 돼서 소형저가주택 하나가 주택수에 잡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5호 있죠. 5호. 5호는 53조 5호 20제곱미터 미만에 요거는 아주 그 금액이 작은 소형 그 가액이죠. 그거 하고 소형 저가 주택, 어, 도시 지역의 어그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 8천만 원 이하 이런 거 있죠. 어, 그 다음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겁니다. 가액 8천 이하. 공주가 8천 이하 어, 요거랑 20제곱미터 이하랑 요렇게 두개 있을 때는 아까 20제곱미터 미만 또요딱 하나만 있을 때 적용이 된다 있잖아요 소형저가주택도 요것만 있어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럼 둘다 적용이 안 돼서 얘는 이주택이 되는 거예요 53조 아까 각각호 상속이라든지 뭐쭉 있죠 뭐 어, 그런 그거 하고 5호 아까 5호가 뭐였습니까 20제곱미터 이하 하나가 지는 게 아까 5호였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어, 경합이 될때 5호는 요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주택에 잡힙니다. 1주택 그럼 53조 각호 아까 5호 20제곱미터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각호랑 그럼 6호 6호는 노부모 그거였죠.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 가진 경우에 뭐 주택수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적용이 되네요. 중복 적용이 됩니다. 53조 2호, 53조 6호 소형 저가주택 돼 있는 거는 아까 요 6호는 어, 가액이 부모님이 그 1주택 가진 그거였습니다. 그죠? 어, 그런 그거 하고 소형 저가주택은 아까 8천 이하, 뭐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아까 뭐 1억 3천 이었고요. 어요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되는 거. 60제곱 이하, 이런 거. 요럴 경우에, 다른 항목이 쭉쭉 적용이 된다 하면, 소형저가주택은 적용이 안 돼서 1주택으로 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나중에 또 다음 그 순서는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무주택은, 도시지역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도시지역 외에 어, 무주택이 200제곱 이하이면서 어, 1주택까지 무주택은 주택수에 안 봐주는 게 있었고요. 어, 오피스텔은 아까 도 주택으로 안 본다 했습니다. 한번더 짚어보면 요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수에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 소형저가주택 8천 이하 지방은 수도권은 1억 3천 이고요. 60 이하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 임대주택으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주택수에 다 들어갑니다. 음, 오늘 뭐그 정도 챙겨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 적용할 때는 적용 안되는게 더 많았습니다. 어, 오늘은 청약할 때 주택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그거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2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만약에 하나 있었어요. 주택이 없는 걸로 체크를 하고 청약을 했습니다. 주택수에 빼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도금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할 거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여기가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걔는 그럼 1주택으로 나중에 입주 후 6개월 안에 처분수약을 해야 중도금이 실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청약 당첨될 때 그거는 주택을 안 쳤는데 대출할 때도 똑같이 집이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오늘 누가 질문을 주셨었어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어, 각각 적용하는 법은 다 다르지만 또 대출은 대출의 법을 따라서 대출의 그런 소형저가주택 뭐 20제곱미터 미만 뭐 8천 이하 이런 집을 대출할 때 주택수입 해준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 후 처분하는 걸로 서약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더 모델하우스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약하실 때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이왕 청약하시는 거부족계가안 나시고 올해 부산에는 대형 지역들이 청약할 곳을, 할 곳들이 을할곳꽤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주택 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주택 소유 숫자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